자 매드 무비 켜집니다. 자 치역 30 올라간 상태에서 디버프는 이미 걸려 있고 자 들어갑니다. 매드 무비 브금온 치역 30 올라가고요. 자 대나무 치료로 스파크 사격. 자, 하이쿠 받았습니다. 아, 오늘 이제 모노가 새로 나왔어요. 굉장히 팬이 많게 생긴, 엄청 예쁘게 나왔죠?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이 보면은 치명만큼 주피 증가 이런 게 있거든요. 재앙 영웅 한 명당 기본 능력치 증가 공방생 6% 씩제 재앙 3명다 쓰면 공방생 18% 증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1번 스킬이 약점 피해야. 전책이고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예,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올 재앙덱을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원래 쓰는 덱기 39만이 넘거든요. <웃음> 따라하지 말라는 거야. 야, 이거 초살로 나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 아니구나. 자, 여러분, 영상 강의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던지고, 폭탄 한번 그지? 다 옆에 다 인간이라가지고, 또 임마도 좀셀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요거지. 이렇게 갑니다. 이? 자, 일단 여기서 디버프를 한번 입힙니다. 탁! 입히고, 이거 셀수 있어요. 촉! 꽝! 25만! 나쁜 자체! 촉! 꺼져! 팍! 팍! 삭 32만 7천원. 음? 나쁘지 않은데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형은 지금 트리플 깜증이라가지고, 내 표정은 신경쓰지 말고, 여러분 채팅 입장에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 치확 증가 스킬 쓰면 더세 아, 그렇지! 치확 증가 떴거든. 자, 여러분, 이번에 유튜브 각 나옵니다. 자, 봐봐봐. 이렇게 됐지? 저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 치확 증가하면 이마가 치확당 주피 증가잖아. 지금도 치확이 107%인데, 이렇게 되면 더 세진다. 이게 50% 증가거든? 50% 아니구나. 30% 증가. 삼성일 때 50% 증가. 자, 촥! 치확 30%, 치피 50% 증가 상태에서 갑니다! 챨. 어 더약해졌나? 아, 디버프 없구나 아. 히. 디버프 아니, 있었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일단은 덱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앙 제왕 덱은 재앙인 것 같고. 당황하지 말고 요거가 이제 비기거든요. 패가 지금 3장이에요. 굉장히 셀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점 아니지? 빵! 깜짝 놀랬지? 그냥 막 때리는 거야, 이제. 퍄앙! 슉! 야! 짝! 딱! 서버에 99만. 유사이 1레벨 99만. 그럴까? 구리도 쓸까? <웃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우리, 야, 덱 바꿔보자. 잠깐만요. 어, 근데 지금 채팅전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필 1인데 90만? 물음표 나오고. 나쁘지 않았다. 쪽과 구리도마했다 쪼. 자, 덱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서가 소멸 걸고, 그 다음에 방어관리 깎인 상태에서 그냥 촥 하는 거야. 레그 받아가지고. 느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영상각이다, 이거. 아, 고서, 할구 고성이 되나? 잠깐만. 아, 할구 개성이? 인간의 천사의 어텐다 할구 개성 되거든. 올렸지? 소멸 걸었제 베어버리는거야 괜찮겠나? 매드무비 브금온 오케이 자 매드무비 들어갑니다 유즙가 카카와 투두둑 걸고요 쇠쌍 간지는 치긴인데툴차차빡사4 8화치천 어때? 이 정도면 소멸도 걸었고 이 정도다 지금 마신덱 상대로 오 나오는데 버프 없이 그니까 10만 늘었다 어, 10만 나쁘지 않아? 뭐 하나가 아쉽게 10만... <웃음>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어, 솔직히 야 이거 한장 더있었나 어, 어머나 야, 죽었는데? 몸이 물몸인 것같대야 애들 풀피다 그 강모노도 그랬어 몸이 물몸이었어 이상하게 요거 앞에 강모노 있잖아 걔도 애는 괜찮거든 몸이 딱 물몸이라서 내가 다시는 안쓰게 되더라고 고소보다 브린힐드가 더 나은 거 아인교 그럴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 이게 야유튜버또 이제 감이 왔다 오늘 영상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가요 다양하게 해봐드릴게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덱이 뭐냐 더블 약점 덱이 되거든요 그죠? 일단 우리 브리헬드가치즈치방 깎는 디버프 걸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공격력 버프 3개 주고 30버프 버프, 버프 버프 버프 오이 뭐고 아이 진짜 이거 좀 치지마봐봐 형 지금 전체기 영상 잡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치면 어떡해 오케이 매드무비 버금 다시 오프? 오프? 아니야 온이야 아 어, 이거 엄치네 먼저 okay. 오시고 디버프 들어갔고 버프 3개 받았고 이걸로 그지? 아 강탈해주고 따고 따고 자 매드무비 음악이 울립니다 촥! 빡2 5만자 제발 한번 아, 끝났나? 야, 31만인데? 어, 제앙들은왜 이래, 이거? 넷마블 저가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들아 이거. 왜제앙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질질거리노?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럽죠? 왜 만족스럽느냐? 아, 이런 거안 뽑아도 되겠구나. 그죠그죠 야, 그 느낌. 내가 그 느낌이라도 전해줄게요, 오늘. 일단 최선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고. 일단, 끈타로 그 들어있는 다이언 봉을 돌리고 있다. 요렇게. 아, 요렇게. 남편아, 니할수 있겠나? 좀 해봐봐! 촥! 99,000? 자, 삼성입니다. 사만이라고 삼성이? 어이 잡았네 내가 뭘 위해 지금 이렇게 애간장이 타야 하는가 자 우리 힘들어 온 연맬 좀 살살 좀해주봐봐 근타르 들어있다 우리 근타르 치보세요 치봐바 못주겠지? <웃음> 자 이것이 근타르다 착그닥 착그닥 착그닥이지 뭐 그냥 자다 들어가 봐착 한번 하고요 한번 들어간다 착 샤워 고우 31만 팡 진정한 말이 돌아왔나 연웅의 굴레가 없어져버려서 복숭아 어? 어때요? 이 정도면? 쓸 생각은 없지? <웃음> 다의 다이, 아끼는 타이밍이고 보세요, 여기 질질거리고 막땀 줄줄 흘리고 뭐, 진짜 진짜 거짓말하 지금 땀이 막 흐르거든 지금? 이렇게 즐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 어이구야 이거 또 슈가한테 한방 맞으면 다 죽을걸? 펑 맞으면? 야 이게 떴는데 또 하필 패가 없네 그지야세번다 때려야 될것 같아 뭐 땡기고 어쩌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야 이거 밖에 안 나오냐 딜이 이게? 약점 피해가? 증폭! 이것들이 진짜 완전 옛날 캐릭터구만 그걸 하나 못 죽여? 야,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뿡! 와쟤한 명한테 우리 다 죽는 그림인데 이거? 이길 수 있겠나? 개 get... 찌밥 같은 딜로 이걸로 피사기는 만들 수 있겠구만 일단 야, 팔만 나온다 야 약점 이거 금브린 딜이 이것밖에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금브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연책이팍 땄는데 30만, 28만이 켜지지 라고 우와 했거든? 지금 우리가 딜 불감증이 와서 그래. 요새는 좀 휘졌으면 한 60만 나와줘야 좀 나지? 그런 걸로 맛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우리가. 20, 30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뽑아야 돼? 20, 30만은 오늘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야, 이씨. 저한 명한테 오늘 우리 다 죽으면 너 오늘 진짜 집못 간다, 고 오늘. 야근이다. 피가 왜또찼냐 저렇게? 우리의 딜 기준치가 너무 높아졌을 거야, 진짜. 약간, 우리가 이제 단일 길이 썼는데 10만이다, 이러면 그냥 평타. 원래는 옛날에 8만 이렇게 치다가 10만 치면 놀라워 그랬는데. 야, 소멸기가 지금 결국 안 떴다, 이거, 그지? 해봐봐. 자, 17만 9천 잘하네. 야, 자, 해봐 제발 좀 제대로 한번 주시 봐봐. 툭툭툭툭. 와! 야, 봤나? <웃음> 자, 다음 실험할 덱은 바로 켜쳐젤 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크릴리아가 좀 치잖아. 그래서, 야, 이게 신이 내린 유튜브 각 자, 매드무비 켜집니다. 자, 지확 30 올라간 상태에서 디버퍼는 이미 걸려있고, 자, 들어갑니다. 매드무비. 흑엄 온! 치역30 올라가고요 자대나무 치료라 슈슈슈 사쿄 54만 오늘 하이라이트 나왔다 이 정도는 나왔지? 일성이 53만이면 이정잘쳤다 이제부터 크리스마스에 일기가 <목소리도> 날때는 <되는> 거야 <목소리도 안> 구슨이 형도 저도 딜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웃음> 아저켜만 퀴즈이 중이... 아, 패가 돼 아이고 시원해라 켜야 집에 잘 가고 야 한번 잘 때려봐봐 초로로락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설마 두 장인데 빡! 빡! 빡! 빡! 빡! 빡! 던져붙여! 봐봐요! 어. 그, 어? 오케이? 딜 계산 좋았지? 합쳐지면서 필살기 만들었고? 야 이걸 막형 너무 힘들어 보여 <웃음> 형 지금 땀이 줄줄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에 다이아를아끼시어어 큰일 났다 형 잠깐만요 연마이았신 진짜 형이 정도로 때려야 됐어? 이거 딜좀 나오나? 한번 해봐봐 이거 뭐가? 야 이거 뭔데? 어. 필살기 아니었나? 어. 그 정도? 필사기의 삼성 1인기인데 길이 이게 뭐, 뭐고 먹 이거? 다이아 좀봐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넷마블의 배령기라 그동안 너무 센 캐릭터들이 나와서 저는 살림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쁜 쓰레기로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이거 <이것도> 또 나가주시네 <목소리> 나가줄 필요는 없어 반가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덱으로 여러분들 방금 아이디어 주신 그거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말 뽑기에 집중하라라는 마블님의 게시가 아닌가 느리겠고요. 자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성으로 바로 베게 되거든요? 용해봐달라는 거잖아. 야, 이거 매드모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자, 30분 치왕 올라가고요. 자, 이성입니다, 이번에는. 한, 촥! 빼고, 촥! 촥! 촥! 팍! 굿! 바이.